안녕하세요 여러분 써니데이의 써니입니다 네 오늘은요 제가 상담을 공부하면서 개인적으로 저에게 좋았던 점이두 가지를 한번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상담을 공부하면서 나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상담을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공부를 시작했던 거기 때문에 상담 수련 과정 중에 자기 이해, 자기 분석 이런 것들이 왜 들어가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근데 일단은 학교 과정에 있으니까 시키는 대로 하긴 했죠 근데 그걸 하면서 내 인생의 주제 그리고 내가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프레임에 대해서 이해하고 나니까 그 전에도 나는 건강하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어떤 방식으로 세상을 보고 있는지 사람을 보고 있는지 알게 되고 제 마음이 진짜 더 많이 편해지고 내가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 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높아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괜히 이런 걸 넣은 게 아니구나 이거 꼭 알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깨닫게 된것 같아요 나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니까 다른 사람을 꼬아서 보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제 안에 화가 많은 사람이라서 그런지 어떤 사람을 볼때아저 어, 사람 왜 저래? 막 이런 생각들이 많았는데 제 안에 화가 왜 그렇게 많은지에 대해서 이해하니까 저 스스로도 너무 편안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또 상담이랑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제 문제로 인해서 내담자의 문제가 객관적으로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 저의 어떤 프레임, 어떤 인생의 주제 이런 것들을 좀 걷어내고 나서 좀더 객관적으로 내담자의 문제를 볼수 있고 그러다 보니 훨씬 더 내담자의 주호소를 잘 해결해 줄수 있고 저도 상담하면서 에너지 소모가 많이 줄어든 그런 것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진짜 마음이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 아무래도 상담심리사가 하는 일이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깊숙이 있는 진짜 마음에 대해서 관심을 주고 그 마음을 읽어주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게 상담실뿐만이 아니라 제가 관계 맺고 있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영향이 끼쳐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저 사람 왜 저럴까? 아, 왜 저래? 막 이런 마음들이 있었다면 이제는 그래 그럴 수 있지. 마음들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스로도 많이 너그러워진 느낌? 이런 거를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제 인간의 바운더리 자체가 좀 좁고 턱이 높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그 턱을 좀 내리고 좀그 기준에 대해서 조금 더 너그러워진 느낌? 물론 <웃음> 내 주변 사람들은 저를 봤을 때 낮아진 게 그거라고 할수 있지만 그래도 많이 마음이 편해졌다 그래서 저는 상담을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고 공부한 거긴 한데 나를 이해한다라는 거 그리고 다른 사람의 정말 속마음을 잘볼수 있다라는 거이두 개를 얻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엄청 큰수확인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상담 공부하면서 개인적으로 어떤 것들이 도움이 되시나요? 아, 나는 상담 공부하면서 이런 점들이 좋더라 아, 이런 점들은 좀 힘들더라 하는 부분들을 남겨주시면 우리가 서로 응원도 하고 아, 저 사람은 저런 걸 배웠구나 그럼 나도 한번 그런 거를 얻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우리의 시야를 조금 더 넓힐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햇님들 댓글 남겨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 안녕